h를, 음. 받아서, h3o+,가 됐으니까, 어, 브랜스드 로이 연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포인트 알겠지? 네, 딱딱 볼까만 보면 돼. 그 그, 니가 h2o 센 썼다? 그러면은, 브랜스드 로이가 됐을 때,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? 똥가위를 쳐주세요. 그렇지. 알겠지? 프라이사드 롤이 산 염기? 네. 산이연 염기야? 염기요. 야, 염기지. 왜? H2에서 H3이 어플러스가 돼서 어? 뭐를,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? H플러스를 얻었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얘도 되나요? 산 염기 되나요? 네. 어? 어떻게 돼요? 뭐가? 뭘 보면 알아요? 어.. 얘가 수소를 네. 얻어서.. 네프렌스드로이 염기.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번엔 한 1, 2번 봅시다. h 2가 지금 어떤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? 꿀팁에서두달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단열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